이념은 모바일 게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바이버인 레인보우 몬터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이 게임은 레인보우 친구들이 나오는 어모어스라고 보시면 돼요 미션을 깨야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거죠 일단 첫번째 들어가볼까? 좋아서 가자 오, 자 빨러 이, 이 기계 레인보우가 지금 블록을 찾으러 오라고 같, 같은데 오, 오, 오 뭐야 저거 야 기계야 기계 엄청나게 크다 빨리 미션을 다 깨야겠어 자 아래 에 있었나 오 친구들을 잡아먹는데 오, 오 무서워 무서워 오, 와. 저 손으로 우리를 갈기갈기 갈기 찢을 승극인 가뽀 그니까 말이야 자 하나 나았는데 하나? 어디, 어디 있을까? 10? 11초 남았다 어 아, 찾았다 예이 오 예이 다찾았다자 음. 다음에는 그린이 나오는 맵인데요 가볼까? 가자 그린 그린 가자 이번에는 사료를 찾으러 오래 레인보우랑 똑같은걸? 오! 오. 팔짱기랑! 와 뭐야! 엄청 축적이다! 자 사료 넣고 근데 그림 약간 멋있게 생겼는데? 그니까 빨리 미션을 완료해야 해 오! 오! 블루도 왔다! 블루를 채우는 건가봐 블루 오면은 상자에 숨으면 되지 그럼 모르죠? 오! 좋아. 어. 오, 친구를 잡아먹고 있어! 숨어있다가 어 제가 어. 가져갔다 그래도 <웃음> 재빠르다 잠깐만 8초, 6초 깼나? 오. 야 친구야 빨리 배고 아! 아. 헐자 오케이, 그림까지 나왔고 이번에는 주왕이 항상 배가 고픈 주왕이 오 이번에는 주황이. 미션을 잘 클리어 할수 있어야 될텐데 이번에는 네, 전구를 찾으오 음. 전구를 찾으러 오라는데 빨리 내가 깨를게 오, 오 주왕이다 주왕이 봤어? 어. 오 불길 어, 불길 어, 조심해 오 불러 불러 불러 오, 잡아먹는다! 친구야! 오, 주황이도 잡아먹고 있어! 맛있게, 냠냠! 이건 뭐야? 어? 죽었어! 시체. 오오. 오, 밑에 전구 하나 더 있다. 아! 아! 아! 자, 얘들아. 이번에는 내가 꼭 전구를 찾아볼게. 오늘따라 좀 몬스터가 많네, 이거. 자, 간다. 줄배! 여기 그린이 있지만 소파에만 안담면 되거든 장님이거든요. 우와 <웃음> 뭐야! 진짜! 네개 남았어. 좋았어? 오세 개. 물길만 조심하자고 물길만 여기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 이제 미션이 이제 두개두개 남았죠? 두 어, 오케이. 오, 마지막 하나야, 그게. 오케이. 어. 좋았어. 가자. 아, 그린도 있고. 자 13초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다른 친구들 죽는 거 보면서 오, 오. 오케이. 오 어? <웃음> 클리어! <웃음> <웃음> 클리어! <웃음> 야 나이스. 레이모 어몽어스 버전. 클리어. 이번에는 얘들아. 팔이 긴, 퍼플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팔, 퍼플. 이번에는,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간 충전을 하겠습니다. 써 이제 가자. 배터리야, 이번에는, 이걸. 건전지를 찾아야 되는군. 오, 어, 근데 이제 어두워. 어둡네? 오, 추억이. 어, 얘들아 광고를 보고 살아났어 후자 아직 1분이란 시간이 남아 어, 친구야! 너들이 진짜 많이 죽었어 오! 어, 샤워 먹히고 있어 상자를 잘 써야겠는걸 상자 소환! 띠용띠용띠용 응. 모르죠 모르죠? 띠용띠용 건전지 하나 가지고 있거든? 자 지나갔다가 기다렸다가. 근데 어. 네. 퍼플이다 퍼플. 헐. 헐. 어, 어한개 남았어. 한개 남았다. 한개 남았다. 어 친구가 친구들이 한명 구하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네? 찾아야 되 한개 어다 죽었어 위에 친구들이. 아래 있나? 아래 아까 다았던것 같은데. 기있다 친구. 오오오!!! 10초 10초 9초 1초 달려 오, 4 3 2 등! 오오오!! 여 얘들아 이번에는 퍼플에서 한번 잡혀볼까 해 퍼플이 어떻게 잡아먹을지 궁금하지 않니? 어취 뭐 쪼끔 궁금해 어떻게 팔이 늘어나서 날 잡아먹을까 너무 궁금한걸? 여기서 기다려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오오! 오, 애들이 자아먹히고 있어 오오 음. 어 왔다. 오. 아. 오, 버플 얼굴이. 죽겠다. 어, 저... 오! 오, 야. 손이 손이 길어나네. 오! 오 여기만 지나가도? 어, 갔네. 어? 밥먹 다른... 아, 안돼! 네! 아! 아! 아! 버플은 저렇게 잡아 먹는구나. 안 먹으라. 돼. 자, 얘들아, 이번에는 배틀 해볼 거야. 다른 사람들이랑 배틀하는 콘텐츠거든. 어. 아 여기서 뭐지 이건 이거 한번 써볼게 이거 아이템 쓸수 있는 거거든 자 이번에는 블루 아이템 써보고 한번 상대방이나 어. 어, 어. 배틀 한번 해볼게요 오오 블루 될수 있다 갖고 와자 다른 어몽오스랑 배틀 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위험했어 어 뭐야 방금 모르겠다 오. 변신 뭐야 오오오 어. 어? 자 살아났어 얘들아 살아났어? 한번 해볼게 응자 뭐야 또너떠떠떠블루로 변신해서 자워먹기 네. 짱이죠? 네. 어 떠너떠떠블루로 돼서 자워먹기 아 어, 블루 쿨타임이 끝났어 자 이번에는 쟤를 자워먹어볼까나 아니 나는 왜이렇게 느려? 어? 배리어 땜에 그런 거? 그런가? 그런가? 음, 느려 느려 느려 아 끝남 이번에는 헐크 한번 해볼까 헐크 가자 자 이번에는 좀 뛴다고 음 오케이 덤벼봐 와봐 마리오 친구 오 어, 하트를 이거 점점 커진다,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오, 조커, 조커는 좀 무서울지도. 흡! 어! 오! 오오. 1등이다, 1등. 나좀 커졌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커지나봐. 흡! 오! 헐크로 변신! 오! 근데 주변에 있을 때만 공격하는 거구나. 허기허기 친구, 헛! 오! 오, 왜 이렇게 잘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저 친구는 내가 멋있게. 헐크로! 오! 좋게 좋수. <웃음> 아, 대박. 오케이, 1등. 재밌는데? 자, 이렇게 오늘 어몽어스 버전에 레인보우 친구들 해 봤는데요. 모바일 게임이고요. 자,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 나. 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배틀리 제일 재밌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